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샤글레 레이드예요 샤글레는 게임 시간으로 오전 6시에 나타나는 샤크라 글렌 레이나를 잡는 것이며 샤크라는 심연에 있고 글렌과 레이나는 태양에 들력해서 출몰해요. 일반적으로 세력창을 통하여 공대원을 모집하며 일부 서버에서는 장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샤크라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면에 입구에 있는 나차시가를 포탈지로 이동해주세요. 포탈지로 이동하였으면 7시 방향에 있는 지역에서 샤크라가 나타나는 시간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샤크라의 경우 잡히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좋아요. 샤크라는 석화 스킬을 사용하며 저주에 걸리면 캐릭터의 주변에 보라색 이펙트가 나타나요. 그리고 잠시 뒤 석화에 걸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돌탑으로 이동하여 저주를 풀어줘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 외에는 딱히 주의해야 할 패턴이 없어요. 샤크라를 잡으면 샤크라의 마지막 원한이라는 방패와 우두머리 강아지가 나오며 방패는 대상을 5초동안 석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또한 석화된 대상은 받는 피해가 75% 감소하는 효과도 있으며, 스왑 용도로 활용하기도 해요. 차크라를 잡았으면 글렌과 레이나를 잡기 위해 태양의 들력으로 이동해요. 글렌과 레이나가 나오는 위치는 포탈지 기준으로 7시 방향이에요. 그리고 글렌과 레이나는 컨셉이 커플이라서 그런지 한 장소에서 나타나며 레이나는 근접 공격을 하고 글렌의 힐러 역할을 수행해요. 따라서 두 마리 모두를 한 번에 잡으려면 난이도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죽이는 방법으로 잡는 것이 편해요. 레이나의 패턴은 어글자를 끌어오거나 날아가서 근접 공격을 하며 대지가르기를 사용하여 전방의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스킬을 사용하는데 이 스킬은 웬만하면 피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원딜러가 어그를 먹었을 경우 보스에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근딜러들은 딜을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붙어있는 편이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근딜들은 격투 특성의 폭풍가르기를 활용하여 회복량 감소를 걸어주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레이나의 체력이 빠지면 글렌의 어그를 안 먹었더라도 회복 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글렌은 레이나와 마찬가지로 폭풍 가르기를 이용하여 회복량 감소를 지속적으로 걸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바닥에 표시가 나타나고 심판의 창이 꽂히기 때문에 빠르게 영역 밖으로 피해줘야 해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공대원을 끌어당긴 후 연계 스킬로 심판의 창을 사용하며 이 경우 날트이나 회피기를 사용하여 피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글렌과 레이나를 처치하면 방어구와 우두머리 강화제를 습득할 수 있으며 방어구의 경우 사용하기에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장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우두머리 강화제는 공공의 적 장비들을 성장하는 데 사용하는 아이템으로 개당 800골드 정도에 팔려요. 샤글레 레이드는 어그를 먹었을 때 일일 퀘스트가 자동으로 수락되며 처치 시에 상점 판매가가 1골드인 아이템과 통솔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퀘스트를 통해서 얻은 잡템은 상점에 판매해도 상관은 없지만 공간의 틈 안내자의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으며 보상으로는 델피나드의 별 3개를 받을 수 있어요. 샤들레를 잡으면 일정 확률로 각성한 상태의 몬스터가 출몰하며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공대원이 필요해요. 따라서 샤들레를 진행하다가 각성 몬스터가 나타난다면 은신을 하거나 인식 범위 밖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샤들레는 난이도에 비해 얻는 이득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 세력의 견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해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요청하신 영상들은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